total negative G benefit you'll new l y e l s so u i t subnada uchuk s a n dan a r d l u l c l i k hageed haju seyo